자, 머리 누나, 아주 쿵 나갑니다. 상당할수 있습니다. 원소들 중복되지 않고 무작위 부여 착하고뻥 트다 보는데? 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나우우우우우우우우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우우우우 아,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페스티벌 도장을 완전히 콕 찔러서 웃은 그 형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페스티벌 도장 B 들어가 볼텐데요 B에는 그래도 도원 에스컨으로 형님이 있습니다 도원 형님이 그래도 맞짱에서는 수없이 많은 강자들 꺾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페스티벌 도장 B가 더 셌어요 오늘도 깰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해우랑 보미가 모든 조건을 다 풀로 맞춘 계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완전 동일한 조건. 하도록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장비는 미 적용으로 만듭니다. 잠깐만,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웃음> 내가 약간, 내쌀것 같아가지고, 양분 기다리세요. 라운드 1킬투에 들어갑니다. 패서 우리 패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래도 꽤 한데. 강자들 몇번 막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시작부터 막은 적이 있어.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턱턱턱 주쭈쭈 이만. 야, 고수 사기 친다. 야, 고수 사기 친다. 그렇지. 고수야, 그 정도는 해 줘야 때릴 맛이 나지요. 버버벅스쿱 자, 크다까지. 7만 0천 점점 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고서가 필살기는 못 쓴다 이거 삼성으로 그때 누가 한번 원킬 낸적 있어요 억수로세대 이거 빡빡 초초초초 8만 0천요정도면 원래 억수로센 거거든 그지? 하하하 이건 어떤 거자 이성이다 빠바바바바아이 끝날 줄 알았다 어 요거까지 차크닭까지 맞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죽어줘야지 11만 0천 터지면서 스타트 좋습니다 라운드 2로메이 나와 있습니다 핵폭탄이요 아이고 형님 잠깐만요 형, 그스카노르야. 니 뭐라하노, 마 버버버버버버버. 야, 이거. 야, 잠깐만. 형, 펑 아직 안터었는데 펑, 안, 아직 안 했는데. 또 쑤시다가 쉘이 막 가보시고 뭐고 다 때려 부사지 붙네. 어. 라운드 3, 세번째로 우리 큐 자크가 나와있는데. 뭐, 성물이고 뭐고 모두 다 만들어져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와, 성물이 있고 나발이고 투급에서. 야, 성물이 있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 형님이다. 야. 와! 치명이 잘터졌지 방금. 팍팍! 치명이 터져가지고. 둘다 다닐기고, 이성이 있고, 이성 가기 때 절사! 촉촉! 쎕니다. 그래도 쎄다. <웃음> <세다. 웃음> 이건 어떻 야, 도장 깨기 느낌 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이게, 페스티벌 도장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페스티벌 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진짜. 누구한테 꼭카운터를 맞아가지고 못 깨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무슨 뭐 어른이 초등학생에 태권도 1년 다녔다고 막 하는데 그래, 꼬마야. 해서턱 캣에 넘어져 깨고 울고 막 이런 느낌 나노. 자, 계속해서 교체 들어갑니다. 우리첫첫 젤드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우리 스승님을 때리셨다고요 제가 보여드리죠 아이고 이거 보여줄 수 있을까? 야 삼성대스 아까워서 어떡하노 아이고야 우리 저자에 삼성 결석 만들었는데 야 이거 나 오늘 방송 불량이야 야 급동 갔다 온거 아니면 지금 불량 안 나와 급동 간그 때문에 그나마 지금 불량이 나오고 있지 보통 다른 게임에서 이 정도 밸런스가 나오면 욕먹어 그지 근데 일곱 개 대제라서 오잘 만들었는데? 어 그래 이 정도 해야지 게임 밸런스가 중요하나? 지금 애니 고증이 중요하지 자 계속해서 나오는 페스타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좀 긴장감 있죠? 폭주 에버린, 폭주 에스타로사, 페스티벌 에스타가 나와있습니다 오야 베스타가 지금 압력 3성을 띄웠어요. 이건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건 어떤가 바바바바박까지 10만. 자 그래도 삼성 텐타클입니다. 예, 두두두두 사라져라 두두두두두. 자 47,000. 뭐 아직 어둠이 없었기도 하고. 어야형 잠깐만 형 형. <웃음> 형자 사사사 사사. 형이 궁도 한번맞고 어, 제외 불꽃도 좀 빠지주고, 그런 아슬아슬하게 좀 잡고 이래야죠, 형님. 힘을 주체를 못하시네. 아니, 형은 살살 한 거야. 손가락 살짝 밀었는데, 이게 막 불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막 애가 막 녹아가지고, 배가 뚫핏부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구수 형 너무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입니다. 예, 힘이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내가 찾고 살았어. 자, 우리 멀리 누나. 멀리 누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구스카노로 입장에서 또 멀리 누나 얼마나 또 좋아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사랑보다는 진정한 결투를 보고 싶군요. 사랑을 넘어서는 결투를 보여주세요, 형님. 빠바박 차크다까지 95,000. 자, 삼성이 떴기 때문에 삼성이 우선시되고 어, 네. 있습니다. 더블 이펙트, 쫙! 더블... 파파파파. 만구천. 소매를 넣었요 그리고 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좋습니다. 좋아하다. 형, 잠깐만 죽이지 마봐. 형, 자, 잠깐만. 잠깐만. 사, 사, 살짝만 살살 하세요. 어우, 어, 어, 어, 큰일 날뻔 했다. 자, 머리누나, 이제 국 나갑니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 원소들 중복되지 않게 무작위 부여 착하고, 뻥 트다 보는데. 슈우 빡! 하고, 야, 체험 불꽃! 이게 바로 더원장님의 사랑이네 나의 최후의 불꽃을 처음 등장하게 할 사람은 멀린씨 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 어 잠깐만 근데 누나 피가 어 잠깐만요 여러분 자 기회는 네번인데 스킬 쓸 때도 한번 차감되거든요 한번 차감됐고 빵 멀린 누나 탄데 맞을 때빵 하고 그다음 끝나긴 하겠다 자 어쨌든 보자 와야 역시 멀린 밖에 없어 형님이랑 겨룰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깎았구요. 자, 이게 마지막 개입니다. 도원 형님한테. 어쩌면 마지막 개야. 못 죽이면 어떻게 되노? 끝입니다. 다음번에. 못 죽이면 끝이에요. 야, 이런 기장감 있어줘야지. 역시 멀린 씨군요. 파바바바박. 미안합니다. 멀린 씨. 제가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승부했으니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차피 죽을 거 알잖아요 <웃음> 아, 잠깐. 저 형님이 저 상태까지 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일단 스킬들을 쓸 때마다 주피 15%씩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형님이 최후의 불꽃이 빠졌을 때 공관이 30%가 증가합니다 지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그동안 맞짱의 끝판왕이었던 더원에스카 노르가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이 형님의 메타에서 안 쓰이게 될지라도 도전기에서는 언제나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맞짱에서는 거의 웬만한 강자들 다 때려 부숴거든요 이게 알고 있는데 방금 패멀과요 정도 약간 호각을 다툰 것 같거든요. 방금은 진짜. 그렇다면 이 마지막 판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잘 가라 도투. 제가 가네요. 도투라뇨. 잘 가라 도투. 아니야, 아니야. 모른다. 이거 모른다.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미 팍크닥팍크닥 치면 아무리 얼티밋이라도 바로 체어를 볼거 빠질 거고 체어를 볼 것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우 방금 봤어요 두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맞는 것까지 합하면 어 이거 뭐고 이거 떴네 둘다 떴네 야둘다 떴는데 잠깐만요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머나 어머 견뎠어 견뎠어 그래서. 저걸 그래도 견디는 처음이야. 그지? 이걸 삼성으로 찌르는데 견디는 처음이야. 그치? 야, 이거, 야, 이거 우리 리매치 한번 갈까? 이거는 분량이 안 나와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 너무 잘 됐잖아, 이거 자, 리매치. 자, 이건 일단 깼어요. 페스티벌 조사 AB 다 작살냈습니다. 그지? 다 작살냈고, 마지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폐가 좀안 떴을 때 더우 형님이 어느 정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슈우. 43,000, 원3 0 0 0 요런 정도였거든, 원래. 근데, 막법 필살기 만들었잖아. 아, 아직 만들지 못했고. 그레이지, 브로미넌스, 빡카오까지 64,000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끝났네? <웃음> <웃음> <웃음> 형, 불량이안 나와. <웃음> 형,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잘 가라, 더투. <웃음> 더투라요 여러분. 더투는 진짜 너무 슬픈 표현니다 더투인가, 이제? 더원, 얼티밋이 더원이고. 하여튼 더 투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페스티벌 도장이 완벽히 다 깨졌습니다